음 이게 프렌치 브 c h b r e 입니다 향이 아주 좋아요. Say, say say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타잔입니다. g o o 입니다자 오늘은 아, 제가 MBTI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예전에 Q&A 영상에서 MBTI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뭐, 결과만 여러분들께 잠깐 알려드렸던 것 같고요. 각 항목별로 제가 어떤 걸 체크하는지 봐서, 어, 이 한국 사진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그냥 낱낱이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6 personalities, 어, 무료 성격 유형 검사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거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총 검사 시간은 12분 내외입니다. 어, 혹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하려요 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웃음> 아, 그리고 가능하면 답변 시 중립을 선택하지 말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이제 동의, 중립, 비동의 이렇게 있거든요 자 들어가 봅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 제가 최근 1년 동안 가장 한 말이 반갑습니다 한국타자님입니다죠 네, 완전 비동의 <웃음>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어 이건 아니에요 그냥 비동의 네. 이메일이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웃음> 맞아요 저는 좀 깔끔하게 하는 편이에요 동의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웃음> 쉽게 침착하게는 못하는데 약한 비동의.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죠. 네. 조금 비동의.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호기심 때문에, 음, 뭔가 해보는 게 가끔 있어요. 네. 그냥 비동의.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아, <웃음> 어, 저 솔, 솔직히 할게요. 네. 완전 동의. <웃음> 아, 이거 욕먹는 거아니야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 어, 저는 적응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조금 비동의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음... 그쵸 완전 동의 말고 그냥 동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논쟁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굳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이기고 싶진 않아요 네... 그냥... 그냥 비동의 다음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 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음... 뭔 소리야? 나를 정당화 시킨다고요? 딱히 그렇진 않아요 뭐 저는... 나는 나인 거고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 거니까 이거는 그냥 비동의 네.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동의? 네 그냥 동의할게요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웃음> 아네 완전 비동의죠 네.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완전 비동의 저는 현실적이기보다는 네. 항상 창의적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전 중립하겠습니다 화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래서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좀 약간 자유분방한 스타일 네. 가야할 스팟만 딱 정해놓고 어뭐 가면 가는 거고 아님 아닌 거고 전또 약간 로컬들을 좋아해가지고 네. 이거는 그냥 비동의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공감을 굉장히 잘해주는 편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있어요 그냥 동의 네, 다음 토론 시 어,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진실 민감한 반응... 진실... 글쎄요 저는 항상 진실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진실이 중요한데 토론에 있어서는 음, 비동의, 그냥 비동의 할게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 걱정하죠 저는 걱정 많이 하죠.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어,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비동의. 저는 좀 계획을 세우고 뭔가 그때 그때 해야 할 일을 딱딱 정해 놔야 할수 있는 스타일이라서 네, 저는 몰아서 하면 효율이 안 나더라고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럼요. 안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동의. 재밌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요.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웃음> 네. 어제 어제 올린 영상이 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라 그 영상이었는데 그죠? 저는 동의합니다. 네. 아니야. 그런데 네. 아 잠깐만.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생. 아네 중요해요. 네. 널 부인하지 마.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 없습니다. <웃음> 어, 네, 흥분합니다. 그냥 동의. 흥분한다해서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그런 거 굉장히 좋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공상 같은 거어 네.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렇 그런 거 좋아해요, 동의.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 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웃음> 오, 오, 이런 경험이 있어요. 네,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동의.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를 바랍니다. 아 이거 완전 동의. 완전 동의. 예, 저는 공부 못해도 돼요. 제발 착했으면 좋겠어요. 그 음, 착하고 현명했으면 좋겠어요. 제 자식이.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혜로운 부모가 되야겠죠 네.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부대끼다 보면 서로에게 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비동의. 어,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그, 그 자면서 꾸는 꿈 말하는 거죠? 맞아요. 저는 이런 경험이 꽤 많습니다. 그냥 동의.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네. 좀 외향적이고 사교성이좀 있는 편이라서 뭐 이거는 매우 동의할 수 있겠네요.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정말로 미리 계획을 할 때도 있고 정말 즉흥적일 때도 있거든요 좀 반반이라서 이건 중립으로 할게요 본인이 감정을 제하하기보다 감정에 지배되고 납니다 아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도 엄청 지배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비동의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오, 예, 딱 전데요. 네. 저좀 그렇습니다 네. 막 말도 안 되는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칠 때도 있고 좀 상상력이 좀 풍부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야, 이것도 반반이네요 저 진짜 그래요 제가 정말 계획을 철저히 세울 때도 있지만 또 아닐 때는 완전 즉흥이거든요 막 삘이 꽂혔다 그러면 막 그냥 뭐 갑자기 뭐 어디를 떠날 때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중립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웃음> 완전 비동의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정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아,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인데. 생각해봐요. 제가 만약에 어, 사업가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일은 또 일이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비동의. 네. 항상 이 휴머니즘만을 가지고 일을 할수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조금 비동의.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오, 어, 한 번씩 생각해요. 특히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갑자기 GOD의 길이 생각나네요. 나는 왜이 길에 서있나? 이게 정말 나의...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야, 이것도 어렵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정말 중요한 결정에는 저는 논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택을 보려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비동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참이 선택을 많이 미뤄 봤어요 근데 선택을 많이 미루게 되면 결국 이제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저는 좀 껄끄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빨리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그쵸 저는 좀 이런 편이에요 예. 왜뭐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하고 있는데 또 힘들어하고 있는데 야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 하면 그거 별로 위로가 안 되거든요 도움도 안 되고 정말 힘들겠다 고생 많았다 야, 뭐 필요하면 연락해라 이런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저도 그렇게 해주길 원하고 상대방이 자 30% 남았습니다 어,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웃음> 아니요 가끔씩 불안합니다 네. 오 일정표를 잘 만들어 지킵니다 캬. 혹시 이 제작자분이 어제 제 영상을 보셨나요? 네. <웃음> 아 근데 중요한 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네요 잘 지킵니다 하, 이것도 문제네 잘 지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네. 협동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칙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그가치라는 사람들과의 시너지를 더 중요시할 것이냐, 그거죠. 음, 저는 협력적인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뒷받침 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실이 기반이 되어야 그 의경도 존중받을 만하다고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암 뒷받침 되면 그냥 땡깡 부리는 거죠. 뭐. 비동의.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좀, 좀 그런 편이에요. 네.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음... 음. 이게 왜 책상 위에 있을까요? 네. 진짜 이거 책상 위에 있네? 아, 동의. 네. 그러네요. <웃음>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안정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좀 크게 기복이 없고 좀 항상 이렇게 전잔하게 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조금 동의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뭐 넘쳐나는 것까지는 아닌데 항상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좀 이런 걸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네, 아이디어가 종종 떠오르죠 스스로를 몽상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약간 생각해요 존 레논의 Imagine 있잖아요 You may say I'm a dreamer 네그 노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몽상가라고 생각해요 가끔씩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 아닌 것 같죠? 네 <웃음>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입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이다 아... 뭔가 뭐 새로운 일을 할때 내가 했던 경험에 그걸 베이스를 두느냐 아니면 상상에 그거를 좀더 비중을 두느냐 이거죠 저는 경험에 좀더 의존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지나치게 신경 쓰진 않아요. 물론 신경을 안 쓰진 않지만 지나치게 신경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다 했어요.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웃음> 그런가? 엘리베이터로 생각하면 전 항상 이제 구석에 있거든요. 방에 사람들이 많다. 저는 방에 사람이 많아도 좀 구석에 이렇게 벽에 딱 있는 걸 좋아해요. 네,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뭐 되게 자아성사를 하게 만드는데요.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예, 네, 있어요. 가끔씩 그래요, 가끔씩 뭔가 데드라인이 다가와야 일이 착착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 긴 합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제가 사실 스트레스를 잘 받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스트레스를 한번 받으면 그게 좀 심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해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권력을 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맞아요. 저는 권력보다는 누군가가 저를 더 좋아해주는 게더 기분이 좋습니다. 완전 동의할 수 있어요.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책 읽는 거에 되게 좀 빠져있고 영화도 다양한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고 또 나름대로 해석해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동의.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어 이것도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제 입으로 갑자기 하는 게좀 그럴 수도 있고 긴 하지만 뭐 반장이나 회장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 항상 좀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인 걸 추구하는 편이에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공공장소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나의 행동이 필요할 때 저는 좀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편입니다 네. 어! 끝났다!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와... 이 사람이 성격이 변하진 않나봐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 타자인데 50가지 어, Q&A에서 나왔던 제 성격이랑 그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당신의 성격 유형은? <목소리> 네, 제 성격은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라고 합니다. e n f j T.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성격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사회운동가 한 사람은 카리스마 충만한 열정을 지닌 타고난 리더형입니다 인구의 대략 2%가 이 유형에 속하며 어? 2%? 어, 괜히 좀 기분 좋아지네요. 정치가나 코치 혹은 교사와 같은 직군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꿈을 이루며 선한 일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수 있도록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또한 자신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동참시키고 이끄는 데서큰 자부심과 행복을 느낍니다. 아 신기하다. 맞아요. 저좀 약간 이런 성격이에요. 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 좌우명이 공부해서 남주자, 뭐 그런 거이기도 하고. 어쨌든 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음, 마지막 타이틀이 뭔가 읽을만 하네요. 사회운동가인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타인을 진심으로 대합니다. 중독성 강한 이들 특유의 열정으로 사람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변화를 이끌 때, 이들은 그 어떤 때보다도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열정적인 사람이고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가장 좋은 말이 이거예요. 변화를 이끌 때 이들은 그 어떤 때보다도 큰 행복을 느낍니다. 사실 제가 그렇잖아요.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했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가 전 가장 행복하거든요. 맞네 이거. 신기하네 진짜. 사실 이게 16가지의 성격으로 구분해놓은 건데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16가지의 그 유형에 제가 딱들어맞다는게 정말 신기합니다. 사회운동가형에 속하는 유명인 브락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 어, 데너리스 타까리안 <웃음> 아 진짜 웃기다. 아 데너리스가 그쵸. 데너리스가 그렇지 맞아 맞아. 용엄마 갑자기 보고 싶네. 네. 재밌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 저는 어,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국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나요? <웃음> 제가 수십 가지 질문들에 하나하나 대답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가지고 뭐 타자나 그러면 안돼 라고 말하시면 저울 겁니다 네. <웃음> 어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시간 내서 한번 해보세요 되게 금방금방 끝낼 수 있고 뭔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간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뭐 최근에 그렇게 지금만큼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이지 못했는데 어, 이 검사를 또 해보니까 아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 좀더 앞로도저 다음 모습을 찾아서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